거실 밑에 이렇게 바닥에 둘째가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놨어요 이게 잘 떼지지도 않고 그래서 오늘은 스티커 제거법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준비물을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어, 식초랑요 그 다음에 주방세제 그리고 이렇게 베이킹소다 입니다 보시면 1대 1대 0.5 비율로 섞어서 준비하시면 되고요 약간의 행주도 준비해 주세요 네, 이제 1대 1대 1.5 비율로 일단 부어줬어요 그러면 식초랑 베이킹소다 때문에 이렇게 거품이 막 생기거든요 이거를 이제 행주에 묻혀서 스티커 부분에 대주시면 되세요 해볼까요? 일단 행주를 여기다 이렇게 붙여 적셔주시고요. 적셔주시다음에 티커 부분에 대주세요. 그럼 이제 닦아내볼까요? 이렇게 문질르면 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문질르면 이렇게, 이렇게 종이 같은 부분이 지우개 떼처럼 밀려나와요. 이렇게 해서 닦아내주시면 저는 사실 이렇게 선크림이나 이런 게남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파츠나뭐 이런 것도 뿌리는데 냄새가 너무 심해서 보통 이 방법을 쓰거든요 그래서 베이킹소다랑 식초랑 음, 주방세제를 이용해서 이렇게 닦아내주시면 훨씬 간편하면서도 또 하나 좋은 거는 바로 이 행주예요 행주나 걸레 같은 것도 가끔 소독이나 이제 빨고 싶잖아요. 이렇게 해서 한번 빨아내 주시면 소독도 되고요. 좋답니다. 네, 이제 말끔히 닦아내셨어요. 여기 보시면 좀 종이 같은 부분들이 다 닦아낸 부분들이고요. 이건 이제 빨아주시면 되세요. 이쪽 부분은 다시 한번 닦아내 주시면 되고요. 무엇보다 이 청소에 중요한 거는, 스티커 제거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를 이렇게 좀 오랫동안 방치해두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좀잘 빨리 닦이고요. 끈끈이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주방세제 때문에 좀 미끄러운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빨아서 한번더 닦아내주면 완성입니다. 그러면 어, 행주나 걸레 소독도 해보시고요. 스티커 제거도 일석이조로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기주부였습니다.